안녕하세요. JC 직거래소입니다. 오늘은 제럴드 젠타 시계로 찾아왔습니다. 음, 이 브랜드는 생소하실 분도 있으실 건데요. 이 제품은 이 시계 브랜드보다는 제럴드 젠타라고 써있는데 시계 디자이너의 이름인데요. 먼저 제럴드 젠타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제럴드 젠타는 1931년에 태어나서 2011년도에 돌아가셨는데요. 여러가지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 오데마피의로열오크 아주 유명하죠? 그리고 파텍필립의 노틸러스, 까르띠의 파샤, 그리고 불가리 시계를 있게 만들었던 불가리 불가리 등의 여러가지 시계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시계 브랜드를 만들었는데요. 현재는 돌아가신 상태이고 불가리 시계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베젤의 크기는 3 8 m m 이고요 베젤의 두께는 1 0 7입니다 케이스는 스테인레스스틸이고요 다이로 보시면 기호세 문자판에 이렇게 한 번, 두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뒷면은 이렇게 실루백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감춰져 있습니다. G 3 7 5 4라고 아래 보이죠? 이게 reference number입니다. 오토매틱 그리고 가죽이고요. 이렇게 로고가 있고 이렇게 열리는. 제럴드 젠타. 디버클입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써있죠? 이렇게 되어있는 시계입니다. 그러면 한번 작동을 해보겠습니다. 작동이 영상이 약간 독특하거든요. 예, 지금 현재 시간이 몇시몇 몇 분인지 아시겠나요? 위에 걸 읽어야 되는지 아래 걸 읽어야 되는지 프크 뮬로의 크레이지 아웃을 한 시계도 있는데 그건 진짜 막 시침이 맘대로 움직이죠. 이 시계 또한 점핑 아스인데 약간 독특하게 움직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보시면 이게 날짜 창처럼 보이는 게 있고요. 아래쪽은 1357되있고3일까지 되어있어서 대충 아시겠죠? 이 아래쪽이 날짜이고요. 0부터 60까지. 위쪽이 분인데 한번 돌려보면서 훨씬 더 쉽게 알수 있기 때문에 조작을 해보겠습니다. 잠깐 빼서 돌리면 날짜가 되고요. 두 칸을 빼면 시간이 됩니다. 먼저 날짜를 조정해보고 시간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리면 이렇게 날짜가 가는 걸알수 있습니다. 31까지 가면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점프를 합니다. 빵 하고 1까지 갔죠? 그리고 한 칸을 빼면 시간을 돌릴 수 있습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고요. 보셨나요? 6시까지 갔을 때 가운데 있는 창이 돌아가죠? 2. 이제 대충 아시겠죠? 이 안쪽에 있는 창이 날짜가 아니고 시간을 나타냅니다. 2시 40분, 3시 5분 이런 식으로 날짜를 가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점프하죠? 이렇게 팡 하고 빵.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시계입니다. 옆에 이렇게 약간 단순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옆에 이런 식으로 해서 큰 특징을 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사실 대중들에게는 덜 알려져 있지만 시계 디자이너로 전 세계 시계 시장에 특히 오토매틱 시계 시장에 큰 획을 그은 제럴드 젠타 브랜드 시계를 소개했습니다. 짠